군자 표변, 스승군, 아들 자, 표범표, 변할 변. 표범의 가죽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처럼 군자도 뚜렷한 태도로 옮겨간다는 뜻. 오늘날에는 반대로 소인들의 돌변하는 행동을 뜻하기도 한다. 역경의 군왕은 호랑이로 변한다. 군자는 표범으로 변하고 소인은 얼굴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군주는 호랑이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털을 갈고 변하는 것처럼 말이나 행동이 묻 사람들의 표준이 된다. 군자는 표범의 털이 가을이 되어 아름답게 변하는 것처럼 행위가 빛난다. 만일 덕이 없는 소인이라면 얼굴을 바꾸고 새로운 군주를 따르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이것이 대인호병과 표변의 본뜻이다.